네 여러분 만났습니다. 만나 반갑습니다. 알파세프. 앞으로의 계획과 도대체 어떻게 언제 도대체 정식 방송을 시작하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좀 시작했습니다. 계획이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제 계획은 다름 아닌... 지금 제 계획은 다름아니 솔직히 지금 당장이라도 여재를 해야하는게 정 본래 같았으면은 뭐랄까나 여러가지 복잡한 면이 있어서 일단 제가 실제로 아직도 알파윈드 콤비즈동일 상업지를 완성을 못시켰어요 지금 에스컬에도 왜 아직도 그게 만들어지지 않았냐 그게 사실 제가 지금 바빠요 스페이스얼그 이거 하는 것 때문에 이거 올리면 이제 자러 가야 하고 지금 현재 직장 생활이 직장 생활 때문에 힘든 것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 자동 연장이 들어왔는데 자동 연장한 상태에서 딴 데를 면접 보려고 하는 중에 합격하면은 제가 제 근무 상이 좋으면은 당연히 거기 회사 때려치우고 곧 다른 쪽으로 가는 게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일단은 알파 윈드 컴퓨터 상업 상업지가 아직 사실 다 업로드한 것들 투체 보내준 것들이 다 사실 미끄면서 최상은 애초에 안할 거고 일단 커라인 상태에서 색을 입힌 다음에 다시 백업 처리를 해서 24페이지 그정도로 되는거기 때문에 일단 지금 9월달에 당연히 없을거예요 방송이 그리고 사실 네, 9월달인가 아니면 10월달에 사실 컴퓨터를 하나 하나 장만하기로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상업지 때문에 3까지 하면은 한 두달 더 걸릴거예요 아무리 컴을 바꿨다 해도 한 11월? 11월 안에는 일단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도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빨리 연재를할 수도 없,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저는. 아 만드는 거야. 일단 왜 그런 거 하냐면. 아, 씨, 벌써 몇 분이 동상업체를 상업지라는 동인들들이 다 만드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일단 그림 그리고 채색하고 그 다음에. 또 부스 신청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작업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쉽게 연재를 쉽게 만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그러다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좀못하지만 아직 그렇게 연재를 해야 일단 만들어야 하는데 일단 그게 시간이 그렇게 좋지가 많지가 않아서 그래요. 만약 지금이라도 만들어지면은 뭐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제가 바빠, 바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뭐 그리고 도와주는 사람을 그렇게 딱히 있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지금 이 상황에서 샤로 한 명, 한 명이 다인데. 샤로 빼고는 다 대부분 아니. 아니구나. 샤로밖에 없구나, 지금. 솔직히 지금 도와주고 있는 애가 있다면 샤론 혼자뿐이에요 지금제 옆에서 어시스턴스로 계속 그거 필요한 거일이 있다면 도와주는 애가 걔밖에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빨리 만들어야 할 것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시간은 너무 빨리 가고 아 벌써 죽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어시스턴드는 한 명이고 그리는 사람도 한 명이고 이러다 보니까 <웃음> 진행도가 그렇게 좋지 못해가지고 그러다가 누구 부탁하자니 그건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저도, 최대한 빨리 미끄는 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채색하고, 그런, 그러려고 하는데, 저도 지금 빨리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진짜 믿어주세요 이거는 <웃음>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지는 못해요 자세히 말하고 싶은데 지금 설계가 돼서 그래도 일단은 기대 정도는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빨리 만들려고 노력 중이고 또한 완성되면은 부스 신청해서 가격표 측정도 해줘요 그런. 그리고 알파윈드 콤비는 각종 뭐 해머라든지 그런 것들지만 탑팀에 픽하고 그 다음에 프티맨픽 연재도 있지만 더큰 목적은 저, 저하고 지인, 지인이자 제 존경내상인 바람님 유튜브를 홍보하기 위해 만드는게 바로 알파윈드 코미즈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 워모 홍보는 그냥 깨알같이 그냥 대충 말한거고 실질적으로는 그렇다고 이 목적으로 만들어진게 알파윈드 코미즈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의 예상 앞으로 해야할 목적은 자세히 말은 어렵지만 그래도 기다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 창으로 영상을 마칠게요 그래서 지금 사실 지금도 겨우 킨건데 근데 하는지 뭐냐 이거 아현 상황에서 아니구나 그럼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최소 10월? 10월 정도는 기다려주세요 아니구나 최소 10월 아니면 최대 11월 아니면 12월이 될수 있습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진짜로 그럼 저는 들어가 볼게요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알파세프였습니다